올리야 잠 잘렸어 어잠 잘렸어 여기 어때 여기 이제 너의 제2의 장소야 어 너의 제2의 집이라고 이게 올리야 <웃음> 임시방편으로 저렇게 지금 다 막아놨는데 뒤로 <웃음> 올리야 올리야 올리야. 으흐. 어떡해? 근 여기 있으니까 되게 조용하다, 뭐야? 집이 커서 그래? 어? 나 무는 거 아니야. 나 무는 거 아니야. 에. 네. <웃음> 간0럽지간0럽지간1럽지아0 0 100. 100. 100. 100. 100. 1 0우리0 0 100. 100. 100. 100. 1 그거 3개로 한번 외부 세개로 가보자 좋아? 좋지 응 음, 좋지 아, 여기 있어. 여 네. 음, 음. 음. <웃음> 좋지 기 <웃음> 여기. 으니까야이 시간으로 기 여기. 여기. 분기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여기. 와 <웃음> 가서 기여엄마기여게 <웃음> 몰라, 왜 그런지. 어? 글쎄. 그치? 응. 무서운가? 이거 봐, 피해이야? 응. 이거불리 이거 물냐고 봐라. 어? 불리 n o n ça.